아 이러면은 이게 H 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면은 졸로 가는 거야. 야 그러면 은야나 완전히 위험하다 지금 내가 그러면. <웃음> 아 그런데 내 뒤에 케빈님이구나. 높은 숫자 뜨면은 안 돼. 둘, 이, 셋, 차, 넷, 다. 파... 아, 오직전이다 응. 오히려 괜찮아. 어 아, 오히려, 오히려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괜찮아. 이거 서울은 땅을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아이템으로 음. 강탈해야 돼 연비 거라서. 아 그렇구나. 응. 어, 무서운데? 반대로도 타지나? 나왔죠? 아, 어? 이거 돈 뺏기고? 우와! 우와! 어허... 엄청난구만요 서울보다 많이 뺏겼어 나니야 <웃음> 이게 우와. 세금인데 나중에 여기 지금 2D 있는 곳 오면은 다시 찾을 수 있어 너돈아 네, 어, 이거 단대로는 안되네 어, 열하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2D가 오늘 2 사장님이 오늘 운이 상당히 안 풀리고 그러니까. 계시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언제나 운 좋았나 후반은 뭐, 뭐노래보십니까 연비 보탈 탄다 탄다 연비도 세금 와우 어. 근데 저거 언제 없어져요? 아 이제 없어진거야? 누가 걸려서? 어이래요아 어, 그렇구나 어, 어. <웃음> 왔다 왔다 ]prob겠다. 왔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웃음> 5 5나 아니면 관광지 하나 사고 싶은데 1, 2, 3, 4, 5, 5, 4, 5, 4도 괜찮은데 8 8 8 8, 8. 왜? 어째서? 어서오세요 자한번더한번더1한번더1 1 2오오아야 음, 어? 이러면 서울 아닌가? 야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야지 사야지 사야지 사야지 와그 와중에 빈땅을 가네 더블 둘 아이템이다 좀 어, 도둑 좀 어, 도둑 좀 도둑 좀 도둑, 도둑. 아씨 아. 어? 어? 와! 이건 약탈이야. 탈탈. 난 중발인데. 자, 보세요. <웃음> 보세요. 지금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은 청세치 H랍니다. 두지가 현금은 제일 많지 않나? 그렇지? <웃음> 3 0원짜리두 개야. 난이야. 어아이템은어도또어둑존또둑 아! 제발 나올거 같은데? 아. 와야 와. 이거 진짜 좋아 근데 나 이거랑 아, 네, 조합해서 와. 저번에 서울 뺐지 않았나? 맞아 남은 턴한번 남았네? 음 어, 아, 야 이거 진짜 강력해 이거 근데 비용 절감이 진짜 좋다 어 오. 스킵도 할수 있고 지금 상황이 아 오늘 H 너무 센데? 그니까 아, 러 H 너무 는데 네가, <웃음>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350이 아닌데 더 이상? 아 진짜 세 이거. 네가 알던 아... 내가 아니야. 야 이거 350, 350H 견제해야겠는데? 그래 야, 나 어느새 28000원밖에 안 남았어 땅도 없는데. 그렇다면 어? <웃음> 아까 가자. 얻은 활 지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인터넷 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요 아이템 아, 쓰고 나서. 아, 오케이. 우와. 이 뭐예요? 난이야 너땅 한번 발전시킬 수 있어. 에이. 지금 그냥. 여기 비싼데. 이거 여기 이거 비싼데요. 이거 이거. 이거 비싼 당하자 이거. 이거 이거 한번 하자. 아, 됐네. 됐네. 오케이. 오. 와, 이러면 여기도 비싸졌다. 오, 엄청 잠깐, 비싸졌다. 너, 나 나니도 견제해야 되는데. 청태찌 견제는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아, 해야죠. 아무래도 사장님. 아무래도 견제는 하시더. 그렇죠. 그렇죠. 청태치 씨가 에이. 너무 세 지금. 그럼요. 무작위 재산을 증발시킨다니까 한번 볼게요. 뭔지. 그냥 궁금하니까. 그러니까요. <목소리> <웃음> <우와. 무작이의 빡기>. 무작이라며 무작이 <아니야. 웃음> 돈이 돈이 거. <웃음> 아... 니었어 아... 아... 무작인 것, 아... 인무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세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빨리 돌리세요 그런 고민하지 어, 말고 아 제발 어좀또등좀또등좀또등아어 어, 어? 아, 아, <웃음> 이게 나쁘지, 그걸...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좀또등와 얘도 아이템 엄청 많이 나오네좀또등 어, 가자 가 보자 어 우와. <웃음> 근데 나도 맞아, 아이템 있긴인데 바로 써버려. 네, 아, 거짓말 거짓말 때라이 때라 그냥 안 하고 말아 그냥 안 하고 말아 다 때려쳐 나한 더블이었지? 응. 너 방금 청세치당간거 같다 난이야 어? 근데? 와 근데 요거 하나 있어가지고 사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거? 아 이렇게 해서 어그 이걸 들고 아 해야 돼아 이게 그럼 내 거야? 진짜 미안 내가 딴게 없어서 맛있네? 아, 아저씨 빨리 돌리세요 아 빨리 돌리세요 아저씨 아, 나가든가 너무 아, 음, 맛있다 조각장에서 뭐 하는거야 이게 어? 어? 어. 어? <웃음> 뭐야 이 노란빛 재산? 뭐임? 얘왜 여기 혼자 계십? <웃음> 케빈이 비질게자또르디도비질게 <빚을게. 웃음> 광산으로 가자 광산 어 이건 뭐야? 와 이쁘리칼 <웃음> <그러니까요>, 20분 와 <웃음> 진짜 어, 오늘 어, 왜 이렇게 힘겹냐 오늘. 오늘 오늘 뭐 운의 게임이야 뭐 <웃음> 20% 정도 <웃음> 아 잠깐만 아나 지금 돈 어, 백... 어, 잠깐만 잠깐만 미 미안해요. 땜... 미안면 <웃음> 미안해. 다야 지금? 그거 쓰자! 저거 진 투디야. 저거 어차피 무작위 어, 플레이어 또. 아님? 맞아. 당 어, 어, 나만 아님 되지, 되지 뭐. 제발 잠깐만.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렇게? <웃음> <웃음> 미안, <웃음> 미안. 미안. <웃음> 야, 오늘 그냥 무서운의 연속이야 야 오늘 왜 이렇게 살벌해 얘들아 살벌해 아초초 아, 안되네 어디까지 가지? 잠깐만 혹시 어 오, 예. 굿! 아, 다들 어디가아 <웃음> 나만 왜 이런 거야 오늘 아니 근데 좀도둑 사면타 나오는 거 진짜 에바 아니었냐? 오케이 이야 감사합니다.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다 나 진짜 아 아니 가 흥분하시면 안 된다니까 냉철하셔야지 참 그... <웃음> 아 이렇게 하는 게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웃음> 와. 야 이거 먹었다! 우와. 세금 걷어 갔던 너무, 거! 모르겠는데. 세상에! 어머나 너무 맛있는데? <웃음> 아 어딜 가지? 광산 가야지. 광산에도 6만원 안 찍을 거야. 당연히 광산 가야지. 아이템 가지러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 그래서 좀도둑 나오면 어떡해. 개꿀이잖아 아, 이거는 아. 무조건 광산이야 진짜 무조건 광산 진짜 이거 따다다닥 다 음... 해서 6만원 찍어 이거 이거 근데 아니, 신중하면 5만원까지 가 무조건 가 아이템 얻으러 가자 소라 아이템 그쥐통관 아이템 얻어서 뭐하니 어떻습니안 뺏을거야? 광산와 비싸장 어디야? 광산을 선택해 알지 아, 아. 자 따다다다닥이야 손 붙으면 돌리지 끝나는거지 잠깐만 손좀풀게 오케이 okay. 쉬프트 어 그렇지 보여줘. 따다다닥 따다닥 어. 왼쪽 클릭 아, 아, 아. 맞지 왼쪽, 왼쪽 클릭? 왼쪽 클릭 왼쪽 클릭 좌클릭 좌클릭 좌 그만 그만 그만 야 미친 야 미친 야 미친 이게 뭐야 최고 기록이야 최고 기록이다 야 최고 기록이야 아 최고 기록이야 야 이게 그래 내말 듣길 잘했지 비사장 아, 아, 너무 좋아요. 1니 와, 비도가겠네에이야이이 아니야? 이아이아 이거 에 이거 이거 니야거아니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거 아니야? 아니데 이거 아그이 아니야? 이거아 아, 땅 먹은 거야, 오. 끝내. 내 땅만 다뺏어가 빨리 끝내. 갈시 없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웃음> 광산 갈 거야. 돌려 빨리. 다, 다 빨리 돌려. 광산 갈 거야. <웃음> 진짜 반도 많은데 에이치나그것까지 뺏기면 음. 땅 없다? <웃음> 진짜로? 아 진짜로? 어? 그래? 아니네 여기 재밌었네. 하나 있네 여기 아니 거, 구라야 구라야 이거까지 아, 뺏기면 땅이 있어, 없다고? 에이치아 에이치아 에이 <웃음> 있어 비싼 있어 거. 이러고 있어 비싼거 가져 비싼거 아 비싼거 가같지 비싼거 난이 땅도 있잖아 맞지 맞지 맞지 어어어 <웃음> 어또또어어 또또 <웃음> 아! 바로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아! 어어 아!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나어 어어 어어 나어 어어 어어 어어 나어 어어 나어 어어 어어 나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나어 어어 어어 어 아니, 야야 대박! 이 야, 여기 어? 이제 제, 호텔 짓고 한데? 신호기 지으면 끝나 우승이야 맛있게 익었는데? 아. 일단 저거 나 걸리면 바로 뺏는다 저땅 그렇지 어, 아니, 쉬고 거기, 계세요 거기, 거기 어, 쉬고 아, 계세요 아, 아, 아, 아. 정보조작? 제발 제발 정보조작 정보조작 정보조작 정보조작 제발 정조, 깨, 정보조작 정조, 정조, 정보조작 정보조작 정보조작 정보정와이이뭐야 아니야 너 나한테 뭔짓 했더라 비쏘라 가야지. 비쏘라 비쏘라 너 너무 잘생겼어 나야 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새끼장냥 부서 어이 새끼라는데요? 이 새끼야 다 부서? 아니 아, 어? 진짜 나 가겠는데? 아, 아. 어? 안 닿을게? 어? 웃어들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새끼라는데요? 안돼 너 통행료 무전.. 아 그래 통행료? 어? 잠깐 툴이 뒤뼈 들어간다 나근처선인 <웃음> <웃음> 야!!! 아, 미친 야 진짜 미친놈이잖아 이거!!! <웃음> 아 친만은 미쳤다 저기요 다시 갱신해주세요 처음에 진짜 미친놈 <웃음> <진짜> 미친인간이냐? 이렇게 <웃음> 갱신해주세요 아니 야야 야, 현금으로 1등 하겠어 야뭐 어, 이래 얘 나이 중요한게 아닌거 같아 이거 그냥 녀석들 반도 나도 방산가야겠는데? 방산 달려 뭐하는거야 내가 봤지 현금으로 <웃음> 싸울 이유가 없음 맞음 맞음. 아니 근데 땅값이 나중에 다 반영돼. 그거 근데 11만 원만큼 될까? <웃음> 아, 11만 원 미쳤다. 맞아. 근데 그 만약에 내가 랜드마크를 건설하면 그냥 그게 우승 조건이긴 하지 그냥. 그렇지 끝나지 그냥 게임 끝이지. 아, 끝이 종료 조건이 아니야 때 우승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 종료 조건이야 우승 조건이야. 우승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아둘다 둘다 맞다고. 맞다고? 응. 아 종료하고 우승까지 하는 거네 어, 일단은 갈게 내 말이.. 아 저기 아까 세금 냈지? 아나 오늘 너무 억가 심한데 오늘 이번 판 어? 셋, 넷, 아이템 제발.. 좀 사람 좀 옮겨주세요 아또 뭐? 이거 나왔어 두개 와... 아니 이게 아니, 의미가 없어 나 그거 하나 팔아 뭐, 아이템 못팔나 이거? 아 그러게 이거 광팔이 못해요 광팔이? <웃음> 광좀 팔고 싶은데? 또! 또 아이템! 와 뭐야? 제발... r 소리좀 옮겨줘. n g o t 뺏어 뺏어 뺏어 h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나니야 거기 구멍은 가만히 있어 나니야 넌 나갈 수 있다고 아니야 못나니 못나가 못나니 어 나왔다! 나갔다. 어? 어. 진짜, 심지어 아이템까지 못나니 난 너만 생각해 가자 어 나도 지금 너만 왜 생각 생각하고 있어 어? 으악! 어. <웃음> 야, <웃음> 야, <봤다>. 야 여기서 <웃음> 저 폭탄 뺏으면은 왜왜 왜 둘이 생각하는데 나 앞에 내가 피해볼 것 같은데 가자 못나니 으악! ㅋ ㅋ ㅋ 레전드. 아이고 <웃음> 아, 필요 뺏겼을... 없다. 나 이거 이고나 필요... 아, 이거 필요 없단말야금잖아 <웃음> yeah, 아, 아 6... 진짜 레전드네. 아, 감사합니다. 잔돈 감사합니다. 아, 아 예. 사배 아, 건네. 아, 나 조금 서울을 읽고 이제 그냥 <웃음> 에나오고 <계산차에 됐어라>. <웃음> 부수, 거. 손나, 죄송 그거 벗고 는거 아니야. 이거 벗는 거 아니야. 왜, 왜, 왜. 웃아러가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야 뭐 해줄 서로 거야, 서로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뭐 거야? 줄까? 뭐 해줄 거야? 뭐 해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어? 메이드복 입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애교나 부려볼래? <웃음> 애교나 <웃음> 한번 부려볼래? 뭐... 어쩌면 소개시켜줄게 어때? 아니야냐 에이... 아니야. 지금 메이드복도 입었는데 한번 오이2 9나에그거좀 해줄래? <웃음> 나야 그거 뺏겨 뺏기고 나면 안 많이 뿌셔? 그래. 안, <웃음> <뿌시라고>. 안 <웃음> 뿌셔 이 새끼 장 뿌시라고 장 뿌셔 아니 오이십 안 해줄 거야? 해주면 은나안 갈라 했는데 알았어 뿌셔 뿌셔 우와 꼬물이 다 터졌어 아, 꼬물 아, 다 날아가다 <웃음> 꼬물 다 날아가다 다 시작해야겠다 오늘, 오늘 이 X 죽이 간다 꼬물 다 날아가다 우와 미쳤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나이스 아이템 나 미쳤어 아이템 <웃음> 도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안 돼. 필요 없어도. 와우! 우와. 우와. 이거 봐, 어. 날부수는게 아니었다. 니까서울 건설해야지 이거 우클릭해서 어 응. 뭐로 이거 딱이러면 서울은 얼마먹 얼마 안해? 안 광산에서 아, 그래. 7만원 버는게 더 나아 야나 아. 오셔 광산으로 놀러 오셔 그건 그래 아, 맞어 어 그건 그래 하지만 서울은 상징성이 있지 잘못했어. 이거 어, 어디야? 이 땅도 지금 좀기는뭐 어? 이건 누구 땅이야? 아내거구나이 네네 땅! <그거. 웃음> 어. 뭐? 어아내 땅! 땅. 정신 못 차리는 중 <웃음> 근데 요 이제 아. 두 개다 아나는건데 땅을 잘 넓히네 그니까 저거를 노려봐야겠는데 나이는 약간 랜드마크 건설을? 엔드 크또더블 야, 아한 번만 한 번만 한번한번아아 제발 제발, 제발. 또블블 어, 어, 이게 나이팀. 또 또블이. 아이템 먹고 또블이야? 아 TNT 또또또터뜨리고 개버섯아 진짜로 이거. F. 아 아, 강제 이동 포탈. 여기서 쓰면은 내가 바로 이동되나? 나한번 건데. 나해 봤는데 안 아, 그래? 나 있는 곳에 생기지 여기에. 음, 음. 여기가 입구 되고 출구를 정하는 거. 아, 이번 탄안 쓰고 넘겨? 어, 어. 아니. d n 어. 아니, d n 또 시작이야. d n -T. d -N 어, 뭐야? 아, 이거 좋아. 양조장. 아까 연비가 썼던 거. 어. 어. 아, 드림이다. 야, 괜찮아, 다행이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진짜 다행이다 괜찮아, 이거. 괜찮아, 와. 여기 또 엉성비였네요. 어, 여기가 옛날에? 가 <웃음> 동네에 아, <옛날에> 예. 대도시였대요. <웃음> 옛날에 대도시였대요. <웃음> 옛날엔 대도시였대요. <웃음> 어, <웃음> 어, 대도시였대요. 개 웃기네. <웃음> 어? 어 올레! <웃음> <웃음> 진짜 8 0 0원아 달리자. 어, 감사다 이거다. 같이 이거 뜯어 아, 가야 돼. 뜯어 가야 돼. 뜯어 아, 아 나왜 나만 이러는데? 그냥 이 이런이 이델리예요델정 님. 보세요. 안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마우스 소리를. 그래. 저, 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해야 된다어 <웃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턴이나 아, 뭐, 뭐, 넘기라고 턴이나 뭐,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뭐야 위더 아... 나오자 위더 이... 위더 이... 이... 이... 이... 어,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되면 은 견제 들어가야 맞아. 돼 진짜 부셔야 돼 어, TNT 공고합니다아 제가 나, 이상하다 나 분명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책이 여섯 개였거든 지금 왜세개밖에 없지? 다 비꼈어 <웃음> 다 비꼈어 <웃음> 야 구매 가격에 300은 600원이야 이런 시. 아... 야 황금 사가죠 사기야 진짜로. 아, 아이템이다. 너 아이템이야 TNT. TNT야 이건 무조건 TNT. 이 유서도 좋아. TNT. 오 유서다. 두배 지불 와이것도 서울 뺏기겠네 이거 잘못하면. <놀람> 가자. 어, 어 그렇지. 달리다 달리다. 어 이거 <놀람> 하이웨이 미친. 어? Yeah. 광산 가실? 광산 가야지 광산 광산 가실? 아니 땅 사실? 오늘, 서울 사실? 나 오늘 연즈매 건물 단속 1등 못사더라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 서울 뭐. 제발 건드리지마 어또 가? 아, 미쳤다 아 나도 광산 한번안 나오나 어떻게 안 걸리나? 어어? 어? 디있어어디야 어? 설마 열하나 열둘 오우 다행이다 내꺼 빵이 한다 하나 짓고 제발 구아어 음. 어? 어? 섰다. 어, 아이형 어? 인수해. 나 이거 인수해 버려. 에라 모르겠다. 어, 데 이거? 야, 여기 세 개가 될거야 어, 잠깐만. 응. 미친. 민이 여미, 빨리 뺏어 줘요, 빨리. 이거 그거 알지. 원래 뭐지? 모마였으면 끝났다. 요세개 먹으면 모두의 마블이었으세개 해야 됨. 컬러도 세 개. 컬러개 해야, 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 모두 <목소리> 먹으 <먹은 거.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빚을 웃음> <게. 웃음> 아니 김님피지님비 <웃음> 연비 거야, 서울? 연비 주굴야지 어, 연비야. 근데 나 돈이 안될 수도 있어. 너 얼마 도... 나만 원. 안 돈이, 되면은...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 광산 가자. 아니면 광산 이거 가자. 게임 끝에서 자니까광산 한번 가서 돈을 벌고 와서 생각해. 그래. 그한 응. 바퀴 돌면 되잖아, 으로 모자랄 수도 있어, 진짜. 모자랄 같아. 괜히 야 연트맨 보여줘 제발. 건물 okay. 단속 해야 되지 않을까? 연, 예, 건물 단속을 해야지. 아. 이름값 많을 거야. 건물 단속 해줘. 아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연연연연연 자네 야야야연야 이게 7,000원짜리 텐데? 아니, 애들이 무서워. 지금 너를 이용해서 지금 지들이 이득 보려고 하는 거라니까? 광산 이득인데?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혀가 길 필요가 있나, 뭐. 야, 진짜 난 연비는 선택이 맞게 야너 선택에 맞겠. 게 아니 연비야 들어봐 7,000원이면은 그게 두 배잖아 그럼 세 개는.. 안 닥쳐? 안 닥쳐? 안 닥쳐? 안 닥쳐? 안 닥쳐? 안 닥쳐? 아 맞아 이거 사먹을 수 있어 안 닥쳐? 충분히 가능한데? 는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맞아 맞아 들 하니까.. 그래 연비 깨져라 에이구 다 어? <웃음> 연트 나이트 면 나이트 어면 어? 어? 나이트 어? 어? 어? 어? 어? 어? 멈춰 멈춰 야 어?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프트시프트시프트못 시프트. 먹어도고. <웃음>